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세상 이지쌤입니다 네, 오늘 여러분들께 갑작스럽게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 중에서도 파워포인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제가 필수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긴급 공지를 하게 됐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EPS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이 EPS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아이콘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열어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게끔 특히나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만들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EPS 파일 안 열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어왜안 되지? 그럼 저는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 파워포인트 오피스 365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최신 업데이트 그랬는데 갑자기 EPS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EPS 파일 이 그림이 들어있는 EPS 파일을 열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아니 이거 도대체 왜 그러지?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파일 계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, 이제, 오피스 이후 참가자, 뭐, 버전 1703이 되어 있어요. 버전이 1703 버전. 근데 이 버전은, 지금 현재 EPS 파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니까, 어, 아직까지 최신 업데이트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긴 힘들고, 그래서 좀더 나중에 차후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EPS 파일을 다루고 안 다루고에 따라서 진짜 파워포인트를 200% 500% 이상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안 되면 저도 너무나도 난감하거든요.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좀 방법을 알아보니까 일단은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센터에서 알려줬던 다운그레이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고 혹시라도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중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했는데 잘 되고 잘 해결됐다고 라 하면 이 영상은 그대로 지우고 가도록 할 거예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 버튼을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. 그러면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는데요. 여기에서 cd c 지금 현재 적은 이것을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것은 밑에 내용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클릭 투 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절로 오피스 업데이트가 되고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다시 EPS 파일을 열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했더니 지금 보시면 버전이 1.7.0.2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지만 이제 앞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한번 EPS 파일을 넣어 볼게요 네 EPS 파일 삽입해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되네요 이렇게 혹시라도 EPS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것이 해결되거나 그리고 EPS 파일이 업데이트 됐는데도 잘 된다 라고 하면 자진으로 삭제할 테니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